자 1경기 정신병원팀이 초반에 불리함을 극복하고 그렇죠. 경기 진행을 보여주면서 차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서퍼놀이팀은 네, 초반에 그 유리함을 바탕으로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실패하면서 조금 그렇죠. 아쉽게 패배를 했죠 네. 사실 초반에 7끼리 유대까지 갔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죠. 역시 사실 티어는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확실히 뭔가 좀 좀 아쉬운 그쵸. 경기였죠. 그래서 좀 아쉬운. 네, 서퍼놀이 팀 입장에서는 그쵸, 굉장히, 굉장히 좀 입장에서는. 아쉬운 경기였던 게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기반이 정말 너무 너무 너무 많았었는데 그쵸, 초, 초반에 정말 많았죠. 정신병원 팀이 그것들을 잘 커트하면서 커트를 해내면서 그쵸. 승리를 가져간. 아 뭔가 서퍼놀이 팀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고요. 아쉬울 만한 네.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경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이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준비가 되는 대로 이 경기 팀 소개 화면을 볼까요? 네, 팀 소개 화면이 음. 안 넘어가네요. 네네, <웃음> 저희 팀 소개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네네. 우선은 이제 대로. 블라인드 픽 네. 진행이 될것 같고요. 룰루와 니달리가 칼픽이 되었죠? 네네. 오! 타릭 누누. 자. 우선 띄어만 났습니다. 자, 네네. 지금, 르블랑, 카르마, 보여주고 있고, 소라카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룰루랑, 르블랑은 정말 자주 나오네요. 룰루, 르블랑, 미달리. 그렇죠. 지금, 블루 팀이, 네네. 너희가 폭염 맛을 아냐. 네, 너희가 폭염 맛을 아냐 팀이 블루 팀이죠. 네, 그리고 퍼플 팀이, 오게 두어라. 서리안이 굶주렸다. 영어로, LTCFM, H인가라. 네, H입니다. 네. 이게 뜻이 영어로 읽어주실 수 있,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뜻이 좋아요. 오게 토라 서리안이 굶주렸던데, 이거 영문자를 네. 이걸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걸, 이, 혹시 어떻게 계신지 아나요? 네, 알고 있지만 그냥 뱀픽을 봐야 되지 않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파이트가, 네, 지금 말파이트가 라인이 네, 되어 있고, 아무래도 확실히 피데스틱이 지금 25개 챔피언 중에 전바, 저번 경기에서도 그렇죠?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피들스틱이 굉장히 정글링이 빠르기 때문에 정글러로서 활용이 될것 같고요. 네네. 알리스타 정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시즌1, 시즌2때 굉장히,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이셨죠. 그런 정글러인데 어, 이번에도 활용이 될것 같죠. 아무래도 그 정글 아이템이 패치가 되면서 확실히 초식 정글이 뭔가 분위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뱀픽이, 와, 아, 뱀픽이 아니죠. 픽이 완료되었고 네. 르블랑 룰루 카르마 알리스타 니달리 피들스틱 애니 룰루 쓰레쉬 말파이트까지 네, 말파이트까지 일단은 픽이 되었습니다. 자, 너희가 폭염 맛을 아냐와 LTC FMH팀의 경기입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여기 손가락 골을라는저 선수분이 BJ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경기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었어요. 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굉장히, 굉장히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고요. 르블랑을 플레이하고 있죠. 자, 네. 르블랑을 픽을 한 손가락 고무 선수고요. 골무 선수고요. 자뭐 오게 들어와라. 서리안이 금지렸다 팀에서는 뭐 추가적인 뭐 언급할 선수가 있나요?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애니를 픽을 했죠. 네. 네, 아, 지금 이 선수가 애니 전세주 900판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 그럼, 그럼 애니 장인이라고 할 말할만 하잖아요. 그렇죠 애니 장인이죠. 900판이면 은 사실 제가 한 챔피언으로 900판을 플레이한 챔피언이 없습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럼... 그 <웃음> 시즌, 시즌 1 2 3 자, 우선 해설하면 잠깐 넘겨 주시고요. 네, 네. 자, 저는 시즌 1 2 3통 틀어서 저는 사실 솔로 랭크 게임을 할때 제가 원하는 픽을 그냥 제가 재밌을 것 같다. 그판그 그 판에서 좀 뭔가 삘이 오는 챔피언이 있습니까? 삘이 <웃음> 오는챔피언 네. 있죠. 항상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뭔가 연습할 챔피언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재밌어하는 재밌어서 하는 그런, 그런 챔피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무스트를 보면은 다 네. 비슷해요. 10판, 열, 열 20판, 뭐스0판스0판 20 20 19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골고루 거의 모든 <웃음> 100가지 챔피언이 골고루 아, 그냥 골고루 그냥, 네, 음. 그냥 원하는 챔피언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는 900판 이상 플레이한 거는 제가 프로게이머였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900판 정도 하면 대충 그챔피언에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뭐 달인 아닐까요? 아, 달인이라고 봐도 되는 설프를 지금 선택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죠. 블라인드 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는 챔피언을 픽할 수 있다는 장점. 그렇죠. 그런 렇죠그 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900판 애니를 플레이한 선수의 플레이 애니플레이를 볼수 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럼요.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일단은 장인의 플레이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네요 확실히 애니 900판 근데 애니가 재밌나요? 애니 <웃음> 저 굉장히 좋아하죠 애니가 스톤을 걸어놓고 이제 막 네. 그... 그런 네. 좀 재미가 있죠 맛있, 아, 맞이 있죠 챔피언이긴 하지만 뭔가 좀 뚜벅이라고 불리죠 뭔가 그 돌진기가 없고 뭔가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쵸. 그런 방법이 전멸 밖에 없는 챔피언은 그래서 정붕이란 말이 있지 습니까 저는 그런 정궁... 챔피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뚜벅이들을 <웃음> 별로 <웃음> 선호하지 <웃음>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 굉장히 좋아 그냥 네, 들어가서 그냥 궁 쓰고 이제 막숙소어지 <웃음> 이제 매일 네, 할 일을 일단은 네 일단은 지금 팀 소개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오픈 아. 영상 하고 있고요. 이제 로딩 시작되면은 경기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클라이언트가 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아 오늘 날이 확실히 첫 방송에 방송 사고가 좀 나면은 흥할 수 있다는데 흥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해 주세요. 자, 저 저 안규 여자애가 됩니까? <웃음> 야 안규 엄청 귀엽게 생겼잖아요. 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땡겨주실. 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왔나요? 그냥. 닮았 저 근데 닮았다고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아 정말요? 네. 진짜 많이 들어요. 지금도 그... 네 현을 봐도 굉장히 닮은 것 같네요. <웃음> 그런가요? 아 저는 네, 잘 네,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네네. 되게 진짜 이뻐지신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제가 함부로 또 닮았다고 하는 것도 죄송스러워요. <웃음> 화면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그걸 느끼겠어요. 자 지금 화면을 아... 보고 있죠. 네 지금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지금 화면 보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네. 해결이 된것 같죠? 네 지금 우선 로딩 화면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네. 자 확실히 손가락골무 선수가 재밌게 게임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만큼 또 기대가 큽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알리스타 정글 그렇죠 솔로랭크 게임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알리스타 정글이 나오면 은 게임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집니다 아 예, 그, 그죠? 그냥 정글링을 포기하고 갱킹에 올인한 그런, 하느냐.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정글러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게임 다이나믹해지고 재밌죠? 자 기대가 됩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아, 씨, 지금, 네. 룰루가 겨울동안 룰루, 저도 겨울동안 룰루 참 좋아하는데요. <웃음> 너무 귀여워요. <웃음> 아주, 너무너무 지금 신나요. 지금, 얼음 뱉고 대니는도 제가 있는 거고, 겨울동화 룰루도 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스킨들을 보면서 게임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자, 피드스틱만 파란 색깔 스킨으로 깔맞춤을 했으면, 아, 파란 색깔, 네, 파란 색깔 올인팀이었는데, 이거 나름대로 한거 아닌가요? 저 나름대로 조금 하긴 했어요. <웃음>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이템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시작 아이템. 네, 룰루가 플라스크로 시작을 했네요. 뭔가 라인 유지력을 좀 높이겠다. 아... 라는 생각인 것 같죠? 그쵸. 아무래도 플라스크 가 있으면 좀,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좀 그래요. <웃음> 저는 포션이 많다? 네, 포션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이 있잖습니까? 자, 지금 아래쪽 인베이드. 어 성공할 거 왔죠, 험 아, 눈치가 빨랐네요. 자, 지금, 지금 손가락 골무 선수가 재밌는 플레이. 아자걸렸어아아아레아큐가아렸아아자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 아. 지금 하지만 아아아아아져지지만피아스틱이 아. 공포를 찍게 되면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도 기분 좋게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가면서 게임을 조금 이끌어가는, 오게 누워라. 서리, 그냥 서리한 팀이라고 하죠. 네네. 서리한, 네? 서리한, 어, 좋네요. 네, 서리한 팀이라고 하죠. 너무 기니까. 네. 네 말을 하기가 그러네. 그냥 서리한, 서리한 팀이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가면서 게임을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쓰레시가 키를 네, 먹으면서. 키를 먹었죠. 근데 피들이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글링이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근데, 빠른 편이죠. 근데 일단은 다른 스킬을 찍음으로써 어쨌든 불량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사실, 그, 피어 공포는, 피들스틱, 많은 피들스틱 유저들이 4레벨 때 찍는 스킬입니다. 정글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자, 여기서 도움 안 되죠. 그냥 이렇게 피어 걸고 때리는 거죠. 자, 이거 계속해서 때려줘야겠죠. 그렇죠. 자, 어... 하지만 어... 화면이 멈춰있고, 블루골렘이 아마도 죽어있겠죠. 아, 레드도 계속해서 평타를 때리고 있는데, 알리스타가 역시 단단합니다. 아... 피가 네. 깎이지 않았고. <웃음> 네, 피어 <피가> 깎이지 않았습니다. <웃음> 네, 네. 네 역시도 좀... 정글링이, 아, 아 좀, 좀 많이 어렵네요. 느리죠. 자, 레드버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빠르게, 정글, 그냥 가까이 있는 정글을 먹으면서, 한번 리콜을 탄 후에, 집에 갔다 온 후에, 다시 한번 정글링을 돌겠다. 그런 선택인 것 같죠? 자, 아파 보이는데요, 많이. 그래도 강타가 돌아왔기 때문에, 잡아낼 아, 수는 네, 있습니다. 잡아내고, 네. 자, 이대로 그냥 정글링, 정글링 돌수 있나요? 돌 생각인 것 같죠? 역시 피들스틱. 네, 네, 역시 피들스틱은, 피델스틱. 네. 아, 아, 깨알 같은 피어로, 네. 자, 지금 바텀 라인에서 교전이. 있었죠. 자, 그... 아, 네. 추가적인 킬은 안 나오고요. 네, 교전이 있었고, 2레벨을 먼저, 네네. 네, 그렇죠. 지금 쓰레시가 HP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아, 앞으로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맞네요, 지금. 자, 지금 모두 어... 평화선언이 걸렸어요. 자, 지금 평화선언이죠. 아, 어...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웃음> 굉장히 많이 사네요 그 사이에. 네 지금 이게 뭐타 리그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관전자력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아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 그리고 말파이트가 아무래도 CS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 원거리에서 견제를 지속적으로 넣으면서 가까이 붙었을 때도 이제 초반부터 데미지를 세게 뽑을 수 있는 니달리이기 때문에 라인에서 전 견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라인전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말파이트를 상대로 압박을 잘 해주고 있죠. 네 지금 말파 계속 짭짭하면서 네. 네 열심히 때려주고 있고 CS 먹으러 갈때 허락하고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자, 자 지금 룰루가 롤루, 잡아내고요자아리스타가 네, 네. 왔고 룰루까지 아 잡아내 선곡도... 자 지금 쓰레시 쓰레시 살아가야죠 전멸이 위험하죠. 있습니다 전멸이 있는데 아이거아 아 네, 사슬이 아 터지지 않았어요 사슬이 터졌으면 전멸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위험했죠? 위험할 뻔 했죠 네. 자 그래도 잘 살아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1대1 교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어! 오, 다 오, 방금, 자, 방금 영혼의 방금 교전이 있었는데 HP가 조금 남기고. 남았죠? 네네. 확실히 그 고수들의 경기는 아, 한끝차죠, 한끝차. 한끝차죠. 자,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피들스틱. 아, 아, 여기서 멈춰요. 또 멈추네요. 네, 네 미니언들의 HP가 깎이지 않고 영혼의 교전을 합니다. <웃음> <할수 있는가? 웃음> 자, 어느새 순간이동을 해서 이제 미드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들스틱이고요. 네. 아직 리콜을 한번도 타지 않았죠 피던스틱이? h 네. p 가 굉장히 좋아요 하, 역시 빨대가, 빨대가 좋습니다 자, 미드를 지원을 왔죠. 지금 HP 상황이 좋지 않은 애니이기 때문에, 뭔가 갱킹을 왔을 때 커버를 하겠다. 역갱을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네네. 알리스타가 아직 오려면 한참 남았죠. 네, 지금 오려면 아직 멀었죠. 자, 지금 라인이 갱킹을 하기. 지금 피드릭 계속 대기 중이거든요. 자, 어. 이거는 갱킹을 하기 좋은 라인은 아니었죠. 자, 알리스타가 왔다. 자, 스레시까지 왔고, 3대3 교전! 아, 자, 정답! 아, 끌려! 스레시를 아, 아, 노리게 아, 되면서, 스레시는 저... 킬이 발생할 것 같죠. 전멸이 없어요. 전멸이 없습 잡아냈는데 성공은 니달리가! 아자더 아! 들어가면 안되죠 스턴 있습니다 자 사이런스도 있고 스턴도 있고 어 아파요 아파요 아, 네 그래도 서포터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힐과 이드로 힐러... 살아가는데 성공을 했죠 자어 카르마 아... 줄이 터지면 굉장히 위험할 뻔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뒤에 니달리도 있고요 자 초반부터 미드에서 3대3 교전 3대4 교전 이뤄내면서 뭔가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네네. 너희가 폭염 맛을 아냐 팀이 아무래도 초반 3대3 교전 로밍을 통해서 뭔가 좀 재미를 보고 있죠? 자 지금 CS도 그렇죠. 이제 이제 모두가 리콜을 탄 다음에 라인에 와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CS도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고 자 지금 글로벌 골드가 조금 500원 정도 가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나고 있네요 자 지금 퍼스트블러드를 먹은 데 반해서 크게 이득을 못굴리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까 퍼스트블러드를 당했을 때 그... 스우볼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 그게 안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자자 아무래도, 쓰레시가 퍼스트 네네. 블러드를 먹었을 때, 이제, 핑크 와드를 사고 와드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면서, 이제, 라인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성공을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갱시팅을 해줘야 하는, 와드를 기반으로 그쵸. 갱시팅을 해줘야 하는 피드스틱이 정글링이 좀 말려있는 조금? 상황이었기 네, 말려 때문에, 있었으니까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 아까 말씀해주신 게 정확하게 지금 맞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와드도 좋았지만, 이제 뭐, 신발 같은 것들을 구매하면서 라인전에 조금 더 힘을 줬으면, 그냥 라인전 파워에서 이득을 볼수 있었는데 아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피어를 찍음으로써 아 와, 뭔가 좀그 정글링이 어, 말... 느려지면서 아 이게 좀 꼬였어요 좀 느렸거든요 네. 아까 블루에서도 한참을 블루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아, 고생하면서 블루를 먹었거든요 자! 알리스타 위험합니다! 아리스타, 알리스타 위험하다 자! 애니 댄스가 굉장히 같아요! 자! 하지만 점멸이 전멸이 없기, 없기 때문에 아! 아 네. 알리스타가 기본 체력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킬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아 하지만 여기서 게임 종료가 떠버렸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네네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자 다시 들어가면 되고 네. 확실히 지금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라이엇게임즈에서 만든 이에러의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그 평화 소원을 자주 해요. 네, 평화롭게 음, 그냥 둘다둘다 둘다 져라. 그렇죠. <웃음> 둘다 이겨라. 뭐 이런 느낌으로 평화 네, 소원을 평화 자주 소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 좋은 거니까요. 그럼요. 피스피스 <웃음> 좋은 네, 거죠. 네. 좋은 거죠. 아 뭔가 좀 경기 진행이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아 사과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다시 일단 접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거의 사실. 동등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글로벌 골드 사도 많이 안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음. 이제 조금씩 스노우볼을 굴려나가는 과정이고 지금 과정에서는 뭔가 누가 막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죠, HP가 지금... 아! 어 지금 어디갔나요? 어 어디 갔나요? 어, 자! 마이파이트가 3인갱에 확실히 아... 니달리가 HP가 조금 적기 때문에 욕심이 날만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리스타가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고 룰루가 먼저 빠르게 라인 클리어를 한 뒤에 로밍을 와서 추가적인 킬을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좋았죠 방금. 자 이제 블루버프를 넘기게 되면 아리스타가 네네. 이제 6레벨을 찍을 것 같죠? 찍겠 네요. 아못 찍었나요? 네네. 자, 경험치가 조금 모자라서 부족하죠. 자, 이제 조금 부족하네요. 늑대를, 네, 이제 늑대를 먹고 6레벨을 찍게되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의 갱킹이 가능하게됩니다 아... 타워 뒤로 들어와서 그냥 막 갱킹하고 궁 쓰고 그냥 갱킹하면 은 매섭죠 매섭죠 뒤집는거 아주 그냥 환장하죠 자 애니가 애니가 라인을 잘해고피데스틱이잘들았왔어요 자. 죠아 네. 궁극기를 쓸 틈도 ]거든요. 없이 자 네. 피어와 사일런스를 통해서 궁극기를 사용 못하게 한 다음에 마무리 아 스킬 연계가 굉장히 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티버가 있으면 뭐다 티버가 힘을 <웃음> 만들어냈으면 뭐다 용이죠? 한번 뭐가 뭐되고 그럼요. 튜어팅면서 티버가 HP 손실 없이 그냥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수 가져가네요. 수 일단 와드가 박혀 있긴 한데 여기서 바론스틸을 트라이를 할까요? 자, 네 바론이요? 용이죠? 아 용이네, 용 용을 네 일단 보라팀이 가져가요. 어, 가져가네요. 자 이거 자기가 이거 니달리가 아 <웃음> 니달리가. 킬을 가져가고 로밍으로 킬까지 먹었었는데 욕심을 냈어요 니달리가 h b 가 적은 대상에게는 투데미지가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일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었겠죠 말파이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챔피언이 아니에요 대사가 넌 아. 진다 아. <웃음> 그렇죠 아 바위처럼 단단한데 아, 단단하니까요 쉽게 안죽거든요 아 그렇죠 거의다 아이템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빌드를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달리에게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게 죽는 말파이트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딱 아. 봐도 쎄 보이잖아요. 다 돌, 돌덩이로 다 뒤집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네, 아, 화면이, 아, 또, 또다시 게임이. 네, 종료가 조금 되고. 아쉽지만, 네. 일단은, 네, 다시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끈질기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확실히, 리그 진행에 있어서 좀 차질이 많이 생기네요. 지금 네, 버전 아무래도, 클라이언트가 관전자 렉이 굉장히 아, 많기 때문에. 네, 그쵸.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청에 좀 불편함을 드린 점. 입니다. 어 그럼 잠깐 짬 타임에 한번 채팅을 좀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다 봤어요. 서계 얘기 나오고 쿠렌 얘기 나오는 거다 봤습니다. 서이가 뭐죠? 아그 서기가 서포터 게시판인데요. 익분 아 아십니까? 아전잘안 아십니까? 네. 네. 네 거기 게시판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쿠렌 분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쿠렌 분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아쿨렌조이라는 커뮤니티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아 뭔가 제가 알수 없는 그런 <웃음> 용어들이 <웃음> 네, 왔다갔다 하는데 네. 네 비밀이죠 네 이제 화면 돌아왔나요? 네 도탁스 짱짱맨 <웃음> 아저 도탁스도 합니다저 도탁스도 가입되어있어요 아 저는 굉장히 최우수 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웃음> 도탁스에 아, 가입한지 도탁스에 가입한지 없으십니까? 5년이 넘었는데 알리스타가 붕괴 야알리자타가기를아네 아, 사용하진 아, 않았고 네. 뭔가 킬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네 안고 돌아간, 돌아간 모습니다 돌아간... 일단은 굉장히 패기있게 들어갔죠 네 말, 말파이트가 말 궁극기가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궁극기를 쓴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화 하에 자 지금 똑같이 한번 평화고요 자이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죠? 아 지금 들어갔을까요? 네, 지금 안 미국... 들어갔을까요? 아, 아, 아 들어가지 않았고 네, 뭔가 뭔가 지금 교전이 있었습니다 네 타워가 피데미스틱을 아 말파이트가 말파이트 아까부터 계속 주관이박거니 하고 있어요 말파이트가 리달리가 자, 말파이트가 굉장히... 네, 이득 서식이 서식이 아, 피드스틱 이거 여... 오히려, 오히려 피드스틱이 저... 아 잡히게 되면은 아, 네. 자, 룰루까지, 룰루까지 잡히게 되고 카르마... 아아! 굉장히 이득받죠! 굉장히 이득받죠!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웃음> 바텀, 3인 다이브를 했다가 3인이 모두 잡히게 되면서 너희가 폭염 맛을 아냐 팀이 굉장히 재미 굉장히 많이 봤죠 굉장히 재미 많이 봤죠! 굉장히 이득본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한 이득이죠 지금, 지금. 다이, 다 다이브 다가다 죽은거 아닙니까? 네, 탑라인에서는, 오! 어 네. 방금 좀 아, 위험하죠? 지금 근데 위험하자, 다시 위험하자네. 들어가네요? 너무 패기를 부리면 알리스타라면 좀.. 아아니 전멸이 좀 아쉽게 빠졌죠? 네좀 아쉽게 빠졌네요 알리스타라면 확실히 그 패기가 그냥 속구칩니다 군묵기가 아. 있으면은 그냥 왠지 들어가도 될것 같고 아 그렇죠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왠지 들어가면 킬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제 그.. 실제 신고 중에 네네 맨 vs 와일드라는 정말 동물 캐릭터만 하는 네. 그런 친구가 있는데 뭐뭐 알다 캐릭터만 아, 하는 네. 이대로아이 뭐 공략도 쓰고 그랬던 친구인데 알리 정글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요 <웃음> 들어도 죽지 않는다 자 지금 니달리가 라인전에서 우비를 봤던 것들을 지금 다 날리고 있고 바텀에서는 확실히 네네 폭염팀이 어, 폭염과 서리한팀이네요 네. 네네. 아무튼 좀 재미를 볼수 있죠 자 피델스틱이 왔는데 자 쓰레시 쓰레시 중요하죠 끌어내고 그래 아, 아 자, 자기 나올 자, 것도 그, 같죠 네 그렇죠 아, 네. 확실히 하나를 잡아내겠다 잡아, 기다린거죠 네, 르블랑을 노리기보다는 확실하게 그쵸. 한 명을 잡아내겠다라는 판단이 적절히 네. 유효하게 잘 들어갔죠 네 굉장히 좋았네요 자 계속해서 지금 니달리가 깔짝깔짝 조금씩 창을 던지고 있는데 기분 나빠요 나빠요 와이파이트 지금 못가거든요 솔로키를두 번이나 땄는데 아직도 <웃음> 말 견제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지금 한번더한번더 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 타워 HP가 네. 너무 보기 좋아요 사람 러워 <웃음> 주거님 바꿨냐는게 너무 네자 바텀 <웃음> 타워가 지면서어 근데 이거아 바텀에서 포겸팀이 아, 포겸팀 지금. 네, 카르마가 네. 이제 귀환을 타는 동안에 혼자서 타워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 이거 오히려! 자! 자, 말파이 자, 말파이트가! 자, 잡아 말파이트가 잡아야 되잖아요! 귀 잡고 각인 힘들 고 같고. 이환 네, 이거, 이게 말파이트죠! 말파이트 장난 아니네요! 바위처럼 단단한 챔피언이거든요! <웃음> <웃음> 말파가 말파가 도망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죠. 여기서 말파이트가 아... 추가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 해설을 하려는 순간에 정확하게 모모 선수가 캐치를 해서. 아... 하면서... 아, 좋네요. 아, 제발 듣고 있나요, 지금? 아, 듣고 다. 어, 뭐가. 아, 어, 아, 아, 네, 카르마가 스틸을 할수있어서 조금 아쉬웠죠. 네, 그죠. 약간 아, 타이밍이 약간 늦죠. 자, 미드에서 교전 이어갔고. 아, 캐치 좋았습니다. 자, 룰루 잡히게 되고, 라리스타까지 아, 아, 아, 아, 여기서 깔끔하게 가져가네요. 자, 지금 굉장히 서리한 팀이. 네. 반대로 재미를 많이 봤죠. 바텀에서 타워를 밀게 되고, 먼저 로밍 권한을 획득한. 그렇죠. 서리안 팀이 미드로 로밍을 여, 가면서. 아, 어, 어, 이거 나왔죠! 아, 네, 이게, 아무래도. 아, 또평화 선언이 된것 같죠? 아무래도 전멸이었기 때문에 잡힐 거 니달리가 어느새 합류를 해고 <웃음> <웃음> 자, 확실히 잡아내면서. 네, 네. 이제 라이밍. 자, 여건, 니달리가. 여건, 아! 킬이 안 나왔어. 이거 위험하죠? 아, 정주선수. 위험합니다. 저, 아! 아, 아 <웃음> 아! 살아가는 듯이 뺐구요 자 여기서 아! 쓰레시가 아, 아, 계속해서 계속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어요 아 지금 르블랑이 잡히긴 아, 했지만 네. 뭔가 어그로를 잘 끌어줬는데 쓰레시가 잡힐 듯말 듯하면서 그렇죠. 살아갔어요 네. 사람 놀리듯이 지금 야수정식 선수가 그 최고의 CC는 딸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 정확합니다 네 뭔가 계속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완전 여기도 방금 두칸 남았었고 두 칸도 안 남았었거든요 이렇게 막 꼬리를 흔들면서 이리와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하면서 그럼요 들어오면은 아, 넌 죽지 넌 죽는 거죠 죽었잖아요 <웃음> 아 확실히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네 퍼플팀 아 지금 스노우볼이 벌써 9000골드가량 사실 팽팽한 경기였는데 그렇죠. 순식간에 한 5분여 가량 만에 스노우볼이 굉장히 많이 굴러갔죠. 그렇죠. 지금 복강에서 지금 9천 차이가 납니다. 그 자, 짧은 시간 동안에 확실히 용을 먹고 와. 이제 타워를 두 개, 세개 밀어내면서 솔로 라인전을 이기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글로벌드가 차이가, 차이가 나게 되고 아이템 상황도 이제 리콜 을 타고 왔는데 아이템이 지금 큰지팡이가 아, 지금 데캡에 들어가는 큰지팡이도 있고 큰지팡이가 여유분이 두드러져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아이템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나 알수 있죠 바로 아까부터 저 큰지팡이가 든든했거든요 아까 전판에서도 큰지팡이가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렇죠 큰지팡이가 있는 팀과 없는 팀 그렇죠, 그렇죠. 큰지팡이는 든든합니다 타워를 밀어내므로 인해서 지금 시야장악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그렇죠 지금 시... 지금... 네. 또 다시 멈췄을 봤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신약 장악을 해주고 있는건 아닙니까? 네저 핑크하드는 아마도 지워지게 될것같고요네지워죠 그렇죠.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네 애니 900판의 실력이 뛰어남 셔리한 팀의 실력이 뛰어남 어? 103으로 라인전에서도 굉장히 잘해줬었고 역시... 갱킹 홈골을 통해서 네네. 뭔가 미드 라인을 압박을 잘해줬고 그쵸 이제 로밍을 통해서 같이 피데스티과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았죠 지금 딱 봐도 KDA가 굉장히 높죠. 지금 303면 퍼펙트죠. 퍼펙트죠. 어, 네, 확실히 좀 900판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번 시즌에도 뭔가 좀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시즌도 많이 하셨겠죠. 확실히 좀 900판이라는 숫자가 뭔가 그냥 의미한 그냥 게 숫자. 사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아, 그쵸 딱 듣기에도 900판이면 크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직 900판을 채운 챔피언이 없는데 아, 그럼요 아, 900판이라는 게 거의 천에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자 지금 한타를 확실히 걸려고 해도 지금 포겸팀이 지금 그쵸. 전판과 시나리오가 비슷한 게 포겸팀은 네, 네. 뭔가 장판형 궁극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잘라먹기가 굉장히 좋은 서포터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타력 자체는 피들스틱 애니 룰루 스래쉬 말파이트 딱 봐도 굉장히 좋 말파이트가 꽝 박으면 말파이트도 큰 지팡이가 있어요. 지금 말파이트가, 말파이트가, 말파이트가, 말파이트가 큰 지팡이가 있어요. 저건 바위처럼 단다. 아아 지금 여기서... 아이니 잘 들어갔고 하지만 잘봐 첫째가 하지만... 비데스틱이 잘들어가는데 여기서 화면이 멈추게 되는 <웃음> 고게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완전 궁금한데요 지금 자. 지금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평화 섬전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아다 끝났어요. 잡히고 다, 다, <웃음> 다 끝났어요. 빠바바바박 잡히면서 어떻게 처음에,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전멸로 들어간 애니만 잡히게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피들스틱과마파이트의 궁극기 연계, 쓰레쉬까지 궁극기 연계를 통해서 다 잡아낸 모습이 또 갔죠! 네네 네. 그런 그림이었었겠죠! 역시 아. 저희의 큰 그림을 피해가지 않는 아네아 네. 아, 서리안 아. 팀 확실히 이니시에이팅도 좋았고 굉장히 좋았죠. 그 이후의 상황도 스무선에 굴러갔을 굉장히, 겁니다 그럼요 지금 딱 봐도 스무선 보이잖아요 지금 카페베네가 지금 저 협찬해주는건 아닙니다 <웃음> 네 협찬은 하나 없고요 지금 저희 단독 진행입니다 또 화면이 약간 멈춘건가요? 아니아니요 아니, 쇼핑 네 쇼핑을 하고 계신거네요 솔지씨도 솔지 이제 쇼핑을 할때 아, 굉장히 때 좋아하죠 쇼핑을 할때좀 뭔가 이거를 1600원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죠 1600원이면 저는 무조건 그거 사죠 이게 1600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실제 머니로 환산해보면 16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16만원이면 백도 살수 있고, 뭐 머리끈도 살수 있고, 옷도 살수 있다 고민하게 되지 어떻게 막을까 자, 지금 이제 버프들 챙기고 시야작도 거의 완료된 어느 정도 상황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적 진영 바깥쪽으로 있는 와드들은 하고 있는 서리안 팀이 적 진영 바깥쪽으로 이제 적 정글 쪽에 계속해서 박아주고 있고 네. 폭염 팀은 아무래도 좀 게임이 불리하기 그렇죠. 때문에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확보할 수 있는 시야만 확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니달리가 레벨이 많이 좋잖아요 아 처음에 조금... 이제 솔로킬 따면서 이제 로밍까지 오면서 그렇죠. 이 키를 땄는데 조금 라인에서의 스노우볼을 무, 못 굴리고 그래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게 사실 처음에 1레벨이나 3레벨의 키를 발생하게 되면은 그 스노우볼을 못 굴리게 되고 만약에 그 7레벨 8레벨 쯤에 한번 다시한번 상대팀에게 음... 솔로킬을 따이게되면 그게 네네. 데미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 처음에 그렇죠. 따인것과 후반에 따인것 데미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엄청 역시 말파이트는 단단해요 탱크미니언이 아, 그렇죠. 계속해서 치고있는데 기가 아, 하나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탱크미니언 지금 방금, 방금 방금까지 쳤죠 그렇죠 근데 하나도 깎이지 않았어요 역시 말파이트는 단단한 친구아니다 단단하죠 아닌가? 딱 봐도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바이처럼 단단한 친구 단단한 친구들 많아요 여기 자 룰루가 이제 한방에 원거리 미니언이 어! 자 지금 알리가 이런식으로 궁극기가 빠지게되면 아, 조금 아쉽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애니 궁극기가 조금 더 아쉽네요 아 그러네요 애니 궁극기빠졌고든요 <웃음> 지금 티버가 있는걸 보니까 네 서로 궁교환을 했다고 치면 <웃음> 아 그러네요 애니 궁 애니, 애니 좀더 아쉽네요 아 네. 이득봤어요 이득봤네요 이득이요 <웃음> 핵이득 <웃음> 핵이득 봤죠 이득이요 자이득 하지만, 애니, 애니는 티버 친구로 계속해서 소환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든든함. 용기버프를 얻었어요. 그럼요. 용기버프를 얻었어요. <웃음> 그럼요. 이제 타워탱으로도, 든든한데요. 타워탱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럼요. 아, 침, 저... 900판 활용이 굉장히 좋아요. 저... 앞으로, 저...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어요. <웃음> 친구, 평화 선언이기 때문에, 좀 친구, 아, 다시 한번 본인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웃음> 원래 평화 때는 피스는 친구죠. <웃음> 숨 넘어가지 마세요. <웃음> <웃음> 숨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너... 지금 웨이브 클리어를 열심히 네, 해주고 웨이브... 있고 네 열심히 해주고 있죠 자 이제는 확실히 폭염팀은 다이브가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왔어요 그쵸. 애니가 다시 한번 이제 전멸이 10시이기 때문에 10시 이제 12시가 되면 온이 되면 전멸다이브 아... 아까처럼 아실게 없죠 아까 2차타워에서처럼 전멸다이브를 통해서 뭔가 상왕을 두세명을 따다 꼽히고 거기에 말파이트궁이 빠밤 그리고 피드스틱이 따다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방금 보셨습니까? 말파이트 단단하거든요 이게 막안 죽어요, 안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이거 하고있자 아. 지금 애니 막어 애니 스턴 들어갔고 <웃음> 아니네요 애니 자 알리스타가 <웃음> 잘 들어갔어요 <웃음> 아 <웃음> 지금 네, 빠바바바스럽고피드스틱이잘 <웃음> 들어갔는데 추가적인 킬이 <웃음>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고 안생지았죠 되려 지금 좀 피를 자, 입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잘 맞추고 들어서. 있는 폭염팀이에요 네, 폭염 자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저, 저, 오히려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아 아까 잘했는데요 거기 포탑 앞에서 바로 죽이고 따라다 말입니다 이게 원래 딸피가 보이면 막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아 이게 아. 좀 아쉬웠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추가 킬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조금 자 야수정식 아. 선수가 역시 어그로는 잘 끄는데 스킬 적중률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아좀 아쉬운 그림이 나왔죠 거기서 이등만 보고 빠질 수도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알리스타를 잡아내면서 바텀 3차 타워를 밀어낼 것 같죠? 자 아, 여기서 3차 타워만 밀고 그냥 빠져도 되죠? 이니비터 욕심 안내고 그냥 빠지면서 그쵸?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다시 이, 한번 돌아오면 되죠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이 압도적인 글로벌 차이 골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글로벌 차이가 글로벌 골드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만 골드가 넘게 차이가 나는거죠? 그렇죠. 만사천 골드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상황에서도 보였지만 말파이트가 멈췄을때는 무한히 맞아도 HP가 깎이지 않았지만 네네. 니달리가 멈췄을때는 조금만 맞고 빠졌어요 그렇게 단단한 챔피언이 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웃음> 어 일단은 제가 지금 클일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지금 그걸 보고 있느라고 뭐라고 하셨죠? 네자 말파이트가 이제 죽음붓꽃 소나기가 나왔죠? <웃음> 네네 자저 줄여서 죽불이라고 불리는 저 죽음붓꽃 소나기 말파이트는 시즌 2때 제가 막는 선수에게 당했던 어! 막는 선수에게 당했던 <웃음> 막는 선수가 퇴! 저를 상대로 죽음 불꽃 소나기 말 파이트를 했던 그건데 그게 그렇게 아픕니까한번 아픕니다 아, 한번 아픕니까 <웃음> 추가적인 데미지 넣고 한번 아픕니다 음1인 타겟 탄정으로 딱한번 아픕니다 한번아픕니까 지금 소리가 계속 안 들리는데 계속 들어 주신 겁니까 없어서 <웃음> 저희만 안 들린 게 아니었군요 아네 그렇군요. 아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저희 저희 <웃음> 지금 모두가 공, 공평하다 해서 지금 게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 생각해보니까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네요 그러면 자 소리를 들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떡하죠?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뜨나 안 뜨나 그게 그거니까요 자 지금 맵 장악도 거의 완료가 되었고 네네. 자 만나면 평화, 평화. <웃음> 피스 <웃음> 만나면 피스죠 <웃음> 만나면 반갑다고 피스를 외쳐줘야 됩니다 <웃음> 자 별일 없이 지나갔고요. 네, 아까는 피스니까요. 진짜 필수였네요 네. 네네. <웃음> 자 지금 다시 한번맵장에 신경을 써주고 있고 말 파이트가 저렇게 혼자서 5섯 명을 상대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압도적인 상황이라는 걸 반증해주는 예시죠. 자 피데스가 발언을 할때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바언을 무난하게 가져가면서 마지막 한 타를. 할것 같죠? 바로 그렇죠. 이후에? 지금 일단은 무난하게 바언을 가져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피들 진짜 징그럽네요. 네? 피들 정말 저... 핏받는 게 지금 저 지금 정지화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들 제자리에 멈춰서 지금 뒤만 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징그럽다고요? <웃음> 아니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귀엽지 많이 않나요? 더... 저렇게 막 걸어가는 거? 아까 징그러웠습니다 아까는 아 지금은 귀여워 지금은 귀엽지만 아까는 좀 피를 그렇게 빨아먹는 징그럽졌습니까 자아 오우 자, 자 피스상황 아니에요 지금 HP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 마지막 군요 맞으면 아파요 네. 네 지금 마지막 아픕니다 마이파이트 아, 네, 어 네, 지금 애니가 정말로 인공을 한테 무서운 게 없어요 아니 애니 아, 호응할 수가 없어요 호화할수 어, 이니쉐팅 어, 어, 아 비니쉐팅 아 비니쉐팅 어! 응겼고 애니가 잡았고 살아가는 데서 아, 호합니다 어! 와! 자 말파이트 공극기 적중하면서 아는데 아 성공을 합니다 아 이거는 정말 무리수 이니시에이팅이었는데 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굉장히 잘 들어갔고 일단은 어? 어? <웃음> 네 일단은 무난히 아, 아, 그건, 아, 아, 저거는 네 지금은 피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저렇게 하면 죽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본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유리함을 과시하고 싶은 서리한 팀이에요 자 지금 그만큼 아, 유리한거죠 아쉽게 없죠 지금 어떻게 들어가도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금 실드를 받은 마야파이트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너무 따라 들어가면 위험해요 위험하죠. 자 지금. 자 지금 화나가지고 막 들어가면 위험한데 알리스타가 HP가 거의 없고요 자 아... 제대로 잘 끌었죠 근데 피가 안 깎여요 네 이거는 스킬 교전이 아버졌거든요. 교전이 지속될수록 데미지 차이가 <웃음> 아이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딱봐도 무서울게 없거든요 피가 안깎여안깎여쓰레시 피가 안 깎여요 그렇죠 그리고 저 빌드 말파이트는 별로입니다 아... 죽었어요 말파이트가 저 빌드로 가면 그다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은 불꽃, 네, 지금 불꽃 수마게 말파이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웃음> <웃음> 확실한 거도뭐 거기 뭐 원한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시고 뭐, 뭐 랜턴 같은 거랑 비슷한 거라서. <웃음> <웃음> 네, 그럼 일단 상황이 좀 정리가 됐네요. 자, 지금 이제 바텀 이니비터를 밀어냈기 때문에 이제 미드에서도 과감한 이니시에이팅, n 과감한 이니시에팅 기대할 수 있죠. 미드에서도 수 이제 네네. 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죠. 거의 2만 골드가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염팀이죠. 지금 폭염팀이 굉장히 지금 블루팀이 폭염. 네, 그렇죠. 네, 폭염팀이 지금 굉장히 근성있게 잘. 네, 확실히 이제 골무 선수가 게임을 재밌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네네. 포부를 좀 선보였는데 아저 아, 월사이드하게 아... 돼서 좀 아쉽네요 아 궁금했는데요 지금 그렇죠 사실... 지금 어 그래도 <웃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네네. 지금 룰루가네 굉장히... <웃음> 굉장히 역시 롤루는 어떤 밝아요. 상황에서도 밝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건강하죠 <웃음> 지금 가요 잘못했습니다 자 지금 말파이트가 게임을 나갔죠 네 지금 아무래도 뭔가 인터넷 <웃음> 문제나 네네, 뭐 약간 그런 문제가 그런 게 있었던, 있었던 것,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다시 접속을 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고 일단 게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죠. 진행이 게임은 됩니다. 계속해서 네네. 진행이 되는 걸로.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포즈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포즈를 <웃음> 하고 진행을 하나. 지금 이게 저희가 관전자가 실시간 관전이 안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퍼즈 요청이 있었다면 이제 진행 측 쪽에서나 이제 예 연락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난하게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걸로 네 진행이 그렇죠. 되고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이 사항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음. 4대 5로 밀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냥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룰루가 막들어가에도 불구하고 알리스타가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아, 지금 4대 5거든요. 지금, 아, 지금 3? 4대5 맞습니까? 네, 4대5인데, 지금, 이제, 폭염팀 같은 경우에는 말파이트가 나간 줄 모르고 있죠? 아, 그렇, 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네. 이제, 어딘가에서, 접속했거든요. 어딘가에서 저 죽음꽃 뭔가를... 소나기를 드리고 날 노리고 있을 거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알리스타가 들어갔는데, 좋냐? 아, 좋냐? 타이밍 아, 아, 좋았어요. 자, 지금. 근데 피가 안 떠요. 자, 피를 스 궁극기 적중요 아아 아, 지금, 아, 아 이게 킬이 계속해서 파란색을... 발생하는데, 아 전설에 너무 많이 출연! 나거든요. 자 지금 룰루가 전설이죠 그렇죠. 지금 화력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4대5 한타였나요 방금? 그렇게 한타로 네. 붙었을 때 사실 이길 수 있는 자 말파이트가 없죠. 이제 마지막에 어, 1인공을 맞습니다. 사용하면서 르블랑밖에 남지 않았고 이 러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아무래도 지금 채팅 사운드가 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지가 나온 것 같은데 텐데... 어 그냥 네 네네 일단은 넥서스가 파괴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네, 자 잔인하게도 일단은... 잔인하게도, 아, 잔인하게도 잔혹하게도 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잔 잔인네요 정말 그냥 무자비하게 게임을 안 끝내주고 있는 서리아 팀이죠 더... 아 이게 정말 아 룰루 전설인데 잡히면 기분 나쁘죠. 그냥 괜히 끝냈을 거라지만 안 죽네요. <웃음> 끝냈네. 죽지 않습니다. 잡히겠습니다. 자 지금 카르마, 아 잡아줘야죠 저거. 자스레시 잡고. 농락했거든요. 자 원안이 쌓여 있죠 룰루에게 룰루에게 원안이 쌓여 있는 카라바가 열심히 따라가서 자. 이제... 저건 아, 잡아줘야죠 지금 농락했거든요. 아, 그렇죠. 괜히 끝냈을 그, 거라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마이 파이트는 아직도 스나이핑 준비 중이죠. 말파이트가 안 보였던 사실에 사실 전 모르고 있었니다 자, 백도어. <웃음> 여기서 이렇게 백도어가 들어가면 조금 상황 좀. 자, 상황이... 말파이트가 이 게임을 종결 내가 종결 짓겠다. 자, 마지막에도 않아요. 불구하고 그냥 막들어가데 아, 여기서도 아, 잡요 네, 역시 한 명에게만 강합니다. 하... 자, 하지만 슈퍼 미니언이 게임을 마무리 짓나요? 게임 마무리는 안네요멍청난 아, 아, 슈퍼 미니언. 어디 때리니? 자, 열심히 내 앞에 아... 있는 적을 섬멸하는 네, 슈퍼미니언이죠. 네, 굉장히 충성스러운 슈퍼미니언이죠. 자, 역시 인공지능이 그, 그다지 뛰어나지 네. 않다는 점. 아, 좀. 자, 줄줄이 아... 릴레이, 릴레이 러시 오고 있죠? 자, 릴레이 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말파이트에 이어서 피델스틱. 하지만 피스. 피스. <웃음> 지금, 사실, 끝내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멋있게 끝내주질 않아요. 자 지금 2인이 2인이 뭐였고 3인이 뭐였고 룰루가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피들이 놀리고 있나요? 자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아픈 잡아줄까요? 잡아줘야겠죠? 살아가 힘들죠? 아, 아, 하지만 아, 1대1 교환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애니가 너무 잘 컸기 때문에 1대1 교환이 나오고 계속 싸우 교전일나고 있습니다 자 쓰레쉬 쓰레쉬 아, 으, 으, 자 지금 데미지가 저건... 있는 어, 안나와요아 서로가 데미지가 있는 챔피언이 많이 없어요 아, 지금 <웃음> 이게 서포트 대전의 노우들이 배틀이죠. 자아 하지만 니달리가 니달리가 니달리 탕. 피스. 피스! 끝났네, 끝났네요. 피스가 아니라. 네. 역시 아 똑똑한 슈퍼 미니언이 경기를 네, 마무리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저 이번 자, 게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 게임 확실히 초반에 팽팽한 폭염 팀대 서리한 팀이었는데. 굉장히 초반에, 초반에 뭔가 이렇게 팽팽함에 비해서 뭔가 좀. 그 바텀 라인에서 이득을 제대로 어, 못 굴리고 서리한 못 팀이 서리한 팀이 이제 바텀 타워를 먼저 밀고 미드로 로밍 가서 거기서 2차 타워까지 밀어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키를 계속해서 발생시켰어요. 거기서 그렇죠. 재미를 많이 봤다는 많이 점. 딱 봐도 많이 봤죠. 네, 거기서 2천 골드, 뭐 3천 골드 차량의 골드를 뭐 9천 골드까지 한 번에 확 벌리면서 그 이후에는 좀. 원사이드한 경기 진행이 되지 그렇죠. 않았나? 아니, 원사이드한 경기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리안 팀이 확실히 바텀 라인에서의 이득을 바탕으로 이제 4강 진출에 성공한 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사강 진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경기 준비되는 대로 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광고 보면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올게요. 5분 있다가.